자, 도로주행 보실 분들은 민증 제출해주세요! 뭐지? 미친놈인가? 내 이름은 김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필기, 기능! 모두 한 번에 합격할 슈퍼 루키로, 지금 도로 주행도 바로 합격할 예정이다. 응, 운전 잘하는데 이대로만 하면 합격하겠어. 후훗. 오! 미친 극동. 진, 침착하자. 저 적당한 똥마려 오면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시켜서 집중력을 더 높여준다. 오히려 좋은. 소... 어! <웃음> 그... 으... 어? 야이 미치... 후훗 그땐 그랬지 그땐 아쉽게 실격됐지만 지금은 면허를 따고 잘 운전하고 있는 중이다 운전 실력은 일취월장이랄까?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 어디 차선 좀 바꿔볼까?